나못 지낼 것 같은데요 충연이요 <웃음> <웃음> 생활력이 좋으니까 Do, uh, in the wild? Made. Made by far, 100% I'm, I'm, the only, I'm the only one who hunts and knows how to Me by far, not e a question Yeah, not a question yeah. <웃음> 어디가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아니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... <웃음> 최충현, 알잖아요 좀 정신이 좀 충혜인이 잘 적응할 것 같아 부정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, 너 얘기해봐 누구 누구 안녕하세요 해봐 부정 나왔다 야 홍정우요 네? 홍정우 홍정우 네 어... 비빔면 잘끓요 생명력이 길어요 생명력이 길어요 윤수 생존 생존력이 좋아요 저요. 저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. 박승규요. 잘안 죽어요. 어디서든 살아남아요. 저 말고요. 어 제이경이요. 제이경. 제이경이 굉장히 이 지식이 좋거든요. 어,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 같아요. 같이 데려가. 아 그렇죠 그렇죠. 일단 이, 제이경이 일을 잘할것 같아요. 원인이 공개하신다고? 네. 오선진이야. 강하늘이요 <웃음> 자꾸 들러붙어요. 저한테 이해가 붙습니다. 그냥 억작같이 잘살것같아요 비위, 비위가 비가 좋아가지고 그냥 비위가 비아무거나다잘주위먹어가지고그런가 어. 네. 네. 봐요 <웃음> 백정현 그냥 힘든 곳도 많이 찾아다니고 여행도 일부러 힘든 데가고그간그래서 산에 가서도좀잘지낼것같다데려가고 싶은 선수 가승고아아아요 불려먹을수 있잖아 아불먹을수있뭐 네. 시키면 되잖아요 나 초전 초지난... 승헌이 형이요 <웃음> 이요 딱히,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잘사 남을 것 같습니다 어나뭐라라 피라라 스시 피라라 상수 아, 형 네. 상수 형이요 생존이 강에서잘살것같다요잘 <웃음> 모르겠는데 상수 형재밌게잘 네, 지낼 것 같아요 저도 자연을 좋아해서 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용익이요 아 윤수요 윤수가 요리를 좀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에서 잘 지낼 것 같아요 노송호 선수요? 좀 산적 같잖아요 네, 수고하세요 저는 윤수요 윤수는 아무거나 잘주워먹어 진짜로 젤리 떨어진 것도 주워먹고 막 그런 걸몇번본것 같아요 저는 준현 형이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나? 이유는 <웃음> 뭔가 좀강해가지고잘사용을것 같습니다 저요? 저 주혁이요 예요 주혁이가 애가 좀잘막 옆에서 잘 살아남아줘요 뭘 얘기해도 딱딱 알아들어주고 잘 살아남겠습니다 박승규요 이은 이윤... 승규가 여기저기서 잘 자거든요 되게 저희 집에서도 잘 자고 승규네아해승이네 집에서도 잘 자고 좀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산이어도 잘 자고 먹고 알아서 잘할것 같아요 승규, 해승이둘다 데리고 갈게요 가서 웃어야죠 자연인이더라도 정환이 잘할 것 같은데 어 정환이 잘할 것 같아요 되게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애가 낭비를 안어그 그래가지고 에서도 어떻게든 뭐 자연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그냥 낭비를 잘안 해요 정환이 시간 낭비도 고 자연에 있어도 와 알아서 잘 찾아서 모을 것 같은데 지찬이 형이요. 지찬 형이요. 이건 진짜예요. 이유 그냥 지찬 형이라서. 네? 잠도 잘 자고. 저는 승규 형. 이거 답정 맞잖아. 승규? 박승규. 박승규. 같이 <웃음> <박승규. 웃음> 잘살것 같아요. 그 산에서 잘살것 같아. 아, 전혜승이 형. 데려간다면 혜승이 형. 이유. 이유는 없는 거야? 영웅이 형. 전 지찬이. 빨라가지고. 뭐막 키울 것 같아요 빨리빨리 딱 너지 정현이니 아니, 형? 아니 전아니 정현이 형좀 약간 혼자 계셔도 잘 지낼 것 같으셔가지고 정현이 형을 골랐습니다 정답 백정현 <웃음> 정답 저, 저 백정현 <웃음> 이유 말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알것 같습니다 산에서는 원래 솔직히 제가 제일 잘 살죠 고향이 제주도 어? 제주도 제주도 <웃음> 저희 둘다 제주도, 저희는 산에서 태어났습니다, 저희는. 그래서...